지금 이 똥머리, 여기 똥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네일케어를 받으러 왔습니다 사실 예전에 여성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이 네일케어가 아 근데 지금은 남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네일아트를 좀 받는 영상이 있었지만 대충 받았잖아요 정말 좋은 케어를 받기 위해서 필요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좀 남겨 보려고 합니다 <놀라> <놀라> y e n y m a n y b o y p e o p l e i n s i d e 일단 <목소리도> a 저는 이 여성분들이 똥머리 한게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하, 일하시는 분들 특징이 다 똥머리에요 지금 이 똥머리, 여기 똥머리 되게 막 아플 것 같은데 전혀 아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, 못잡린이랍니다. 못잡린 하면은 한국돈으로 대략 한 5천원 정도? 굉장히 저렴합니다. 어, 시원하다. 시원해. 끝났어? 오케이 깨끗하네요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손톱이 굉장히 안좋았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깨끗해졌습니다